근데 이초록이 치매가 무서운 거는요 굉장히 급격하게 찾아오고 급격하게 진행합니다 원 예, 분이 어머... 나와있는 약물 복용에 의한 치매는 보상하지 않겠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되고요 네, 지금 네. 새로 나온 검사법인데요 아밀로이드 패시티라고 해서 음. 베타 아밀로이드가 어,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 물질 쉽지 않아요 네, 진짜 그 실상을 들여다보신 분이라면 치매 보험이 필요 없다는 라 말은 절대로 아마 못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치매. 제가 요즘 주목하고 있는 치매가 하나 있는데 가성 치매라고 있어요. 그건 뭐요? 그건 뭐냐면 우울증에서 기반되면 치매 1인 환자의 돌봄 비용이 연간 평균 한 2천만 원 가까이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증 치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천만 원 정도. 여러분 설계사가 보상하지 않습니다. 음, 보험사가 보상하는 거고요. 모든 보상 기준은 약관에 의거해서 하기 때문에 그 말을 100% 믿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용소 박찬회표입니다. 오늘은 치매감병 전문가 강민영 팀장님 모시고 치매감병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민영 팀장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한 거 치매보험 꼭 가입해야 되냐 치매보험 뭐 필요한 거냐 실손으로도 다 된다고 그러고 음. 뭐 특히나 뭐 질병후유장애 있으신 분들도 다 됐다고 어, 하는데 네. 어, 굳이 치매보험이 왜 필요하냐에 음.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치매보험의 필요성부터 조금 정확하게 얘기해 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나라에서 지원을 다 해준다 실손이 있으면 된다 뭐 질병후유장애 담보가 있으면 치매보험 필요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고요 우리나라가 현재 65% 65세 이상 되는 노인 인구가 총 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예요. 음. 어, 근데이 노인 인구가 점차적으로 늘겠죠 앞으로 어. 지금 이렇게 피라미드가 반대로 된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음. 그런데 다가오는 2025년이 되면 65세 이상의 노인의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거라고 전망하고 음.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비롯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뭐 무직업 그리고 빈곤.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질병이라는 큰 문제 그런 숙제가 저희한테 남아 있는 상태예요 우리 몸이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잖아요 약물을 투여를 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여러 가지 치료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때로는 심해지면 이식을 하거나 인공관절이라든지 이런 거를 대체하기도 하는데 이 대체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우리의 뇌죠 뇌 음... 뇌는 아직까지 뭐 인공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래서 이 뇌질환에 노출이 되면 가장 위험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음 아직까지 치료제도 없고 그리고 수술로 해결되지 않아서 불치병으로 남아있는 뇌 질환이 치매라고 하는 질환이에요. 어 치매가 이제 세계적으로 지금 고통받는 인구가 1200만 명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보건기구가 다가오는 2050년이 되면 세배에 달하는 3600만 명의 치매 환자가 생겨날 것이다 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치매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질환이고 되게 두려워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국내 치매 환자 같은 경우에는 87만 명에 이루고 있다고 어, 합니다. 네. 굉장히 많이 늘었죠. 음.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중에서 약 10% 정도가 음. 치매 환자라고 해요 10명 중에 1명이에요. 음. 치매보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환자가 약 80만 명에 이른다고 하거든요.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치매라고 보기는어려데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치매 가될 가능성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있는 그러니까 경도 인지 장애가 있는 분이 근데 실제로 치매가 진행되는 확률이 한 10에서 15% 그 정도는 진행이 되신다고 해요. 근데 이때 이제 조기에 잘 발견을 해서 뭐 예방약을 먹는다든지 여러 가지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치매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에는 치매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중앙 치매 센터에 보고해야면 최경도 환자라고 해서 경도보다 바로 전 단계 음. 어, 한 15만 명 가까이 되고요 15만 명 그리고 경도 치매 환자가 36만 명에 이르고요 음. 중등도 치매 환자는 22만 명 조금만 지나면 거의 100만 명 넘어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중층 치매 환자가 15만 명 정도 경도 치매 환자가 제일 많으세요 이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뭐 앞으로 치료제가 개발이 되지 않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시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 본격적으로 이제 치매 보험이 막 대두되고 음. 이야기된 거는 대략 한 10년 남짓 된거 같아요. 음, 네, 맞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치매 보험이 언제부터 좀 이렇게 활성화가 음.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이것도 약간 배경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2008년에 이제 정부가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라고 할 정도로 치매 종합 대책을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2008년 당시에 치매 환자가 40만 명을 육박을 하면서 이제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조기에 검진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검사를 할수 있도록 하는 방면, 그다음에 의료 관리 비용이나 뭐 약재비 같은 것도 지원이 그때부터 이루어졌고요. 음. MRI 영상 촬영 같은 경우에 자기 부담금을 대폭 인하를 시키는 이렇게 해서 좀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있었고 그때부터 이제 보험사에서도 앞다투어서 마케팅을 음. 같이 시작을 하면서 이런 치매 보험에 관심을 갖고 가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음. 그게 초창기 형태의 어떤 치매 보험이라고 할수 있고, 근데 그때는 거의 뭐 중증 진단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단금이나 월 생활자금 정도 나오는 보험으로 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다가 지난 2018년, 2019년 굉장히 그 치매 보험의 이슈가 있던 그 시기 때 정말 폭발적으로 대유행하면서. 그때 한 70만 명이 넘었었거든요 치매 환자가. 음, 그러니까 거의 뭐 10년 사이에 그렇죠. 어, 10년 사이에 거의 두배 가까운 숫자들 치매 네, 환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네. 사회적인 문제로 치매가 음. 두 각을 나타내기도 음. 했고 사회의 정치적인 이슈로 음. 이 문재인 케어에서 오, 네. 어, 이런 비급여 항목들이 급여 항목으로 많이 전환되고 음. 2018년, 2019년도에 치매보험이 또 음, 폭발적으로 음, 음, 음, 팔렸고 맞습니다. 그때 폭발적으로 진짜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근데 또 그러면서 과거 2008년, 2007년에 가입했던 치매보험에 대해서 문제점이 문... 제기가 됐었죠. 네, 그 문제점은 또 뭐예요? 어, 이굉장한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 2019년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약간 개정이 한번 있었어요. 치매 보험을 가입하실 때 보상 기준을 보시면 CDR 척도를 기준으로 해서 1점은 경도 치매, 어 2점은 중등도, 3점은 중증이라고 해가지고 각각 진단금을 지급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알고 모두들 가입하셨어요. 음. 설계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듣고 치매 어, 보험을 했어요. 다 보장된다. 네, 다 보장된다. 음. 이것만 있으면 완전히 완벽한 끝이다 할 정도로 이렇게 가입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약관을 봤더니 어 시대할 척도뿐만이 아니고 어 뇌의 영상물을 제출을 하고 거기서 이상소견이 나타났었을 때만 보상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민원과 CCBB가 있어서 이제 금감원에서 명령을 내렸죠 음. 약관을 변경해라 그 부분을 삭제해라 그래서 이게 삭제되고 그 이후로 판매가 되었고요 상담아서 물어보시는 분 되게 많아요 설계사가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던데 음. 나는 이거 못 받는 겁니까 음. 여러분 설계사가 보상하지 않습니다 음, 네. 보험사가 보상하는 거고요 모든 보상 기준은 약관에 의거해서 하기 때문에 그 말을 100% 믿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음. 얼마 전에 유병자보험의 약관의 특수조항들을 음.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금융당국의 음. 어떤 감독 규정에 따라서 음. 소급 적용해라 권고사항은 내려왔지만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소비자들한테는 음.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분쟁사유가 돼요 소비자가 많이 알고 또 설계사들이 도와주고 음. 음, 제대로 된 어떤 보상기준을 제시하면 제시하는 소비자님한테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지급하고 아니신 분들한테는 지급 안 하고 음. 음.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됐습니다.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보험 관리가 필요한 금융상품이다. 음. 어떤 분들은 보험 좀 알면 다이렉트로 다 가입하면 되지 않냐.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꼭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아, 네.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음, 그러니까 단순히 가입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상을 받을 때 정말 도움받을 그렇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약관 규정이 있는 상품들은 음. 가능하시다면 어, 명확한 상품 규정이 있는 것들로 변경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희는 권유를 드리고 안 그러면 정말 네. 끝까지 관리해 드릴 수 있는 네. 네. 분들에게 가입을 하고 관리를 맡기셔야 맞습니다. 된다. 이렇게 네.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치매 관련된 상담문의를 저희 보험용소 통해서 음. 많이 하시는 분들의 연령층을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베이비부모 세대라고 음. 하는 네. 지금 60대에 네. 계신 분들 지금 현재 60대. 그죠 60대 초반에 계신 분들이나 중반에 계신 분들 이 음. 진짜 문의가 많아요. 제일 많으신데요. 어. 대략은한 1955년생부터 음. 전쟁 직후죠. 음. 특히 어, 1958년도가 출생률이 폭발한 시기였대요. 재 사실이 코로나 확진자 현황의 연령별 분포 한번 보셨어요? 아니요, 보신 적 있어요. 네. 50대가 제일 많거든요. 그렇 그럼 50대가 뭘잘 못하거나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그게 아니고 50대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커요. 어, 어. 네. 근데 이분들이 지금 이제 60세가 넘으시고 70을 바라보고 계시고 이런 분들이시란 말이죠. 음. 이분들 중에서 이제 치매 발병률이 많아진 거예요. 음. 인구가 그만큼 많으니까. 또 치매 환자도 그만큼 많이 생기. 이게 음. 음. 벌써 지금 10여 년 만에 한두배 늘었으니까. 어그만큼 이제 치매 환자가 많고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제도도 많이 개선이 돼야 되고 사실은 지금 중증에만 포커스로 맞춰져 있는 치매 보험 같은 경우에도 음. 굉장히 많은 담보들의 변화, 흐름에 맞춰야 되니까 치매 보험도 진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10년 전 치매 보험과 대비해서는 좀 명확성들, 그 표준들이 생기고 있는 건 분명히 많고. 음. 네, 네. 어,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어, 부분들 많이 부족하죠. 네. 네. 그러니까 저희. 뭐 연금이라던가 아니면 보장성보험도 뭐 실수보험도 계속 개정이 이루어지듯이 치매보험도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민간보험과 다음에 어 정부에서 음. 진행하는 이런 정책들이 음. 서로 보완하면서 음. 치매 환자들의 가족들이 경제적인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질병이라서요. 음. 치매 현황 자료를 저희가 살펴보면 치매 1인 환자의 돌봄 비용이 연간 평균 한 2천만 원 가까이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증 치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천만 원 정도 어, 그렇게 되는데 월급자들 연봉 수준이죠. 근데 이게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어, 사망하실 때까지 는 어쨌든 계속 드는 비용인데 음. 아직까지는 중증 정도 되어야만 국가적인 지원이나 뭐 장기요양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 초기 단계인 경증상계에서는 어떤 지원이 없어요 음. 가족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초기 때부터 좀 보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음. 좀 많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중증 정말 심각한 상태에 음.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부터 이제 정책적으로 음. 시작을 했고 음. 앞으로 더 늘어나긴 하겠지만 그 사이의 리스크들은 민간 보험에서 어느 정도 해치를 네.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음. 치매 보험이 점점 더 중요성이 제조되는 네.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직도 이제 치매에 대해서도 네.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음. 것 같아서 치매 보험 전문가시니까 네. 네. 치매가 진짜 뭔지에 대해서 좀 정의를 정확하게 음.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치매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어, 가장 대표적인 게 알츠하이머성 치매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알츠하이머가 치매다 이렇게. 네. 그 치매 종류의 하나입니다. 비율이 가장 많은 치매일 아. 뿐이에요. 그래서 알치하이머 성치매 성침해. 성라고 하죠. 아, 알치하이머가 치매는 네. 아니고. 네. 예전 얘기를 좀 해도 될까요? 네. 하죠. 네. 네. 어 1907년으로 갑니다. 아, 6년으로 먼저 갈게요. 네. 1906년도에 이제 독일의 한 의사가 굉장히 희귀한 뇌 신경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여성을 관찰하게 돼요. 음. 61세 여성이었고요. 이 여성의 임상 소견을 봤더니 기억력이 자꾸 저하되고, 판단력을 상실하고, 이해력도 부족한데 가끔 망상증을 내보이기도 하고요. 음. 원래는 정상적이었던 예, 원래 정상적이었던 예, 원래 정상적이었던 사람이 이게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이 되더라는 음. 거예요. 그래서 이여 성분을 이제 관찰했던 이런 임상소견과 병리학적 소견을 발표를 한게 1907년에 알츠하이머라는 분이었어요. 박사 이름이 알츠하이머. 네, 네. 그 의사 선생님 이름이 알츠하이머고 그래서 여기에 알츠하이머병이라는 이름을 네. 붙이게 된 거죠. 네. 그런데 이분이 발견했던 그 병리학적 소견과 임상적인 소견이 지금도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소견이고 특상이. 100년이 넘었는데 네. 네, 엄청난 사람이네요. 네. 근데이 10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 물질이라든지 음. 치료제라는 것 이런 게 지금 완벽하게 밝혀진 게 없어서 앞으로도 이게 과연 극복이 언제쯤 될까 정말 걱정이 되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음, 그러면 이알츠하이머성 치매 말고도 또 다른 치매이 있다고 네. 그 봐요. 다음에 이제 크게 분포하고 있는 게 혈관성 치매인데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뇌졸증 혈관이 막히거나 터졌을 경우에 급격하게 발생하는 치매를 얘기를 하는데요. 뇌 손상으로 인해서 오는 치매예요. 음. 치료를 할수 있는 치매로 분류하기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별증 예방을 하시면 혈관성 치매는 오지 않겠죠.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발생시키지 않으면 아니면, 오지, 네, 오지 아. 않으니까. 오히려 알츠하이머병 보다도 혈관성 치매는 예방하기가 더 쉬운 치매라고 할수 있어요. 음. 그렇지만 만약에 뇌졸중이나 뇌경색으로 치매가 발병을 한다면 알츠하이머병보다 훨씬 급격하게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되는 치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혈관성 치매는 어떤 증상들로? 알츠하이머병하고 다르게 보행장애가 올수 있고요. 언어장애나 이런 장애가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지가 마비된다든지. 그러니까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좀 서서히 주변분들도잘 인지하지 못하면서 음. 어, 건방진이 좀 심해졌네 이렇게 음. 서서히 오는 음. 질병이라면 음. 이 뇌혈관 치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외상성 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진행도 빠르고 현격하게 네. 눈에 보이겠네요. 네네, 이 맞아요. 부분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혈관 건강 관리예요. 식습관이 예전하고 다르게 서구화된 식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름진 걸좀 많이 드시고요. 움직이는 거 싫어하시고요. 뭐야. 또 하나는 뭐냐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세요. 예, 네. 이게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혈관성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혈관 관리 이게 가장 최우선이고요 잘 하신다면 은 예방이 가능한 그런 치매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 주목하고 있는 치매가 하나 있는데 가성 치매라고 있어요 그건 뭐요? 그건 뭐냐면 우울증에서 기반되는 아. 그러니까 요즘 여성분들이 갱년기 우울증을 겪으시면서 그 이후에 치매가 갑자기 발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특히 여성분들이 좀 치매 환자가 남성분들보다 많으 1.2배 정도 높은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나중에 아이들을 다 키우고 결혼시키고 나니까 갑자기 뭔가 허탈감이 찾아오고 허망함이 찾아오면서 이제 나이는 많이 들었고 나의 여성으로서는 인생을 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우울증과 겹치면서 치매로 이어지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거든요. 이런 가성 치매까지 근데 크게 좀 분류하자면 치료할 수 있는 치매와 치료하지 못하는 치매로 나뉘어지는데 치료하지 못하는 치매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 음, 알츠하이머성 치매. 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음, 일단 뭐좀 증상이라고 그러면 가벼운 건망증으로 시작을 해요. 시간이 서서히 지나면서 기억력뿐만이 아니라 판단력이라든지 이해력이 좀 떨어지고 장소에 혼동이 온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우울감이나 불안감, 초조함 같은 게 나타날 수 있어서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거나 성격의 변화가 오는 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증상들인데 이게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 나중에는 아예 못 알아보고 어, 방향 감각을 아예 잃어버 이런 경우가 생기죠. 이런 공격성은 음. 약간 방어기제 같은 거죠? 네, 그렇죠. 자기가 자기의 그런 기억들을 못하는 거겠죠? 네, 네, 맞습니다. 어. 이 알차이머성 치매는 가장 위험한 인자로 떠오른 게 바로 이 나이에요. 나이. 나이. 네, 나이가 나이 많이 들어갈수록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알차이머성 치매 환자들의 어떤 뇌조직을 현미용으로 봤더니 피지세포들이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들어 있고 아밀로이드랑 그리고 타우라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게 비정상 단백질이에요. 음, 음. 이것들이 뇌에 쌓이고 응고되고 응축되면서 뇌세포를 손상을 시키고 음. 보통 우리가 해마가 쪼그라든다라고 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기억력과 인지능력을 담당하는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제일 먼저 오는 것이 기억력. 차이예요. 그러면 치매가 발병하는 음. 가장 큰 요인은 어떤 부니까 <웃음> 가장 위험한 중요 인자라고 부르는 것은 일단 나이고요. 네,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쨌든 혈관도 좁아지니까 혈관 침에다 올 가능성도 높고요. 두 번째로는 유전 인자라고 얘기를 오. 합니다. 어, 아포지 단백 2형이라고 하는 유전 인자가 있는데 이거를 물려받으면은 침매 발병 확률이 두배 이상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통계 자료로? 네, 통계 자료로 보면 그렇지. 증명된. 내용. 네,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침매 발병하신 환자분들 조사해 봤더니 그 윗대의 가족의 유전 인자를 갖고 있었던 분들이 있더라라고 음. 하는 거죠. 데 전체 치매 환자의 거의 한 5% 정도밖에 되지는 않아요 음. 나는 100% 걸려 이런 건 음.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확률은 좀 충분히 높다 라고 보 그러니까 저희 있어요.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음. 저희 네. 외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그 사전에 뭐 이런 증상들이 있었는데 음. 지금 돌이켜 보니까 음. 외할머니도 치매였던 것 같다 음. 근데 뭐 진단을 안 받았을 음. 뿐이지 이게또 크게 티가 안 나시면 네, 같이 살면서 느끼지 못하면 네. 이 인지하기가 어려워서 저는 사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의 80대, 90대에 계신 음. 분들은 치매인데도 가족들이든 본인이 치매인지를 잘 모르고 음, 네. 그냥 노안이다라고 생각하시요 네, 음, 음. 나이 들면 당연히 건방증 생기는 음. 거고 나이 들면 당연히 뭐 깜빡깜빡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서 치매 진단을 안 받으신 분이 훨씬 더많 네,네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또 그렇게 검사가 막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음, 음. 네, 근데 요즘에는 워낙에 치매센터도 많고 보건소에서도 음. 검사를 할 수가 있어서 조기에 발견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금 이상 증세가 보이시는 분들은 빨리 조기에 가시죠. 치매가 조기 진단을 네. 받는 게 중요한가요? 어, 엄청 중요하죠. 어. 저왜 그러냐 하면 일단은 경도 인지장애부터 제가 이야기를 음. 한번 해볼게요. 경도 인지장애를 이제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아직 치매는 아니에요. 음. 하지만 이분이 계속해서 관리를 하지 않아서 계속 방치를 했어요. 음. 약을 드시거나 운동도 하지 시 않고 관리를 안 받아서. 그럼 이게 결국... 경도 치매로 진전이 되거든요 네. 근데 보통 경도 치매 환자의 어떤 이제 증상을 보면 은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하십니다 음. 가족들도 아예 저 정도는 그냥 뭐 있을 수 있는 건망증이지 나도 그런데 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검사를 잘안 하러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방치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시 중등도로 가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아, 치료제는 없지만 네. 어, 이거를 좀 지연시킬 수 있는 약 예방약들이 예방 있거든요. 아 예방약들. 네 이게 이제 국가에서도 약제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그렇게 비싸지는 않거든요. 음.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계속 치매가 진행이 돼서 이제 증상이 악화가 되면 또 비싼 약들을 써야, 예, 써야 되니까 그때는 보통 한 15만원까지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그래서 치료제는 분명히 아니지만 증상이 악화되는 속도를 분명히 늦출 수 있는 효과는 있다고 라 얘기를 하거든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는 게 좋습니다 어, 사실 경도침해 상태에 일상생활 능력이 아주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음. 분명히 보호자는 필요합니다 음. 왜냐하면은 어... 깜빡깜빡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사실 집에서 혼자서 만약에 요리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가스 불을 켜놨어요. 그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불죠이날수 있잖아요. 음. 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굉장히 익숙한 장소에 대한 혼동이나 갑자기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시 경우가 많대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 자리에 우스컨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경도침해 환자도 있으시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예, 혼자서 생활하는 거는 100%는 조금 안 되는 것 같고 하루에 몇 시간 정도라도 돌봄은 저는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해요. 어 근데 이게 국가적으로 돌봄 케어 서비스나 이런 거안 되나? 안 됩니다. 아직 경도 때는 안 되고요. 어. 돌봄 케어 서비스를 받으려면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나이가에 많거나 근데 아이가 아주 많거나 어. 그래서 이 장기요양등급이 산정받기 어렵다는 사실은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누누이 여러 번 강조를 드렸었는데 치매로 인해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시려면 정말 정말 힘들어요 음. 제 주변에 10년째 치매를 앓고 있는데도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음. 물론 이게 절대 받지 못한다라고 제가 잔정짓는 건 아니고요 물론 받으신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벼운 치매로 는 장기 요양 등급을 산정받기로는 정말 힘들고요. 음. 어 어느 정도 한 중등도 정도 단계 정도로 음. 가서. 정말 내가 밥 먹은 것조차 잊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일상에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다라고 되었을 때 요양등급을 받으시거든요.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이제 행동장애가 있는가 거동의 유무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살피고 정신에 약간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를 크게 받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장기 요양보험을 가지고 내가 치매를 대비하겠다고 라 생각하셨다면 중증까지 되었을 때나 그거는 생각해보시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어 정말 등급 받기가 편하고 간병을 음. 하는데 큰 부담이 없다면 음. 이치매복 자체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치매 관련된 간병 케어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네. 쉽지 않아요. 진짜 그 실상을 들여다 보신 분이라면 치매 보험이 필요 없다라는 말은 절대로 아마 못하실 겁니다. 치매 진단, 뭐 CDR 척도 기준이 음. 가장 일반적이잖아요. 네네네. 이게 뭐 일점부터 오점까지 있는 거는 음. 누구나 다 알고 음. 있는데 음. 이 진단 받는 기준은 어떻게 돼요? 네 일단 기본적인 검사는 이제 혈액 검사를 제일 먼저 실시를 합니다. 음. 뭔가 인지력이 떨어졌다든지 기억력이 떨어진 문제가 단지 치매가 아니라 어떤 다른 신체적인 질환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다른 신체 질환의 어, 유무를 알기 위해서 혈액 응. 검사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경심리검사라는 걸 진행을 하세요. 이게 응. 바로 질문지로 되어 있는 건데요. 이 질문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시험 응. 문제 푸는 건 아니고 일상 중에 뭐 오늘 날짜가 뭐 며칠입니까? 뭐 3일 전에 뭐 했던 일을 한번 적어보세요. 오늘 올라오실 때몇 층까지 계단으로 올라오셨습니까? 응. 그러니까 그런 문항들을 한 30문항 정도를 봉사를 응. 해요. 때로는 그림을 그리게 하는 곳도 응.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를 이제 병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걸 굉장히 또 긴장을 하셔가지고 응. 평소보다 제대로 못 적고 오시는 분도 있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르신들 보면 요즘 에 유튜브 많이들 보시거든요 응. 그런데 책을 읽거나 신문을 읽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응. 그리고 글을 쓰는 일도 예전보다 덜해졌어요. 응. 예전에는 막 가계부도 쓰시고 뭐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좀 적어지다 보니 이제 이런 질문지를 만났을 때 네. 많은 활자를 갑자기 보니까 당황을 하시게 음. 되는 것 같아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평소에 여러분들 신문에 이런 거 조금 읽다가 가시면 적응이 빨리 되십니다. 킵입니다. 음. <웃음> 그러면 음. 이 심리검사 네. 이후에 또 이어지는 게? 네, 이어지는 게 이제 뇌 영상 촬영인데요. 음. 보통 m r I 촬영이라고 하는데 요거 때문에 약간계정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음. 그래서 뇌 영상 촬영보다는 요즘에는 뭘 하시냐면은 새로 나온 검사법인데요. 아밀로이드 패시티라고 해서 음. 베타 아밀로이드가 어,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 물질이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심 신뢰도가 높은 상태거든요. 음. 그래서 이 베타 아밀로이드의 축적도를 보기 위해서 음. 어, 아밀로이드 패시티라고 하는 단층 촬영이 있는데 음. 이 검사를 통해서 어, 베타 아밀로이드가 축적이 됐는지 여부를 알수 있다고 라 해요. 음.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조기에도 발견할 수 있는 음. 예, 영상법으로 지금 검사법이 나와 있어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진행해 보셔도 좋은 검사법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진단 받으시기 전에 보험 먹고 가입하시기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조금 의심이 된다라고 하신다면 어, 보험부터 먼저 준비하시는 게 좋겠는데 저희가 다음 달에 네네. 이거 한번 해 보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30분나 심리 요구를 저희 영상에서 문항을 한번 읽어 주시고 네, 네. 제가 어, 해당하냐 안 하냐 음, 좋아요 아주 어, 좋아요. 몇개 이상 해당하면 네. 상담받아. 네, 커밍순으로 한번 어, 다시 네네. 한번 안내를 해주시죠. 네. 세 가지 진단법이 있다고 랬어요 혈액검사, 그 다음에 신경심리검사, 뇌영상검사. 음. 이 혈액검사랑 뇌영상검사는 저희는 저희가 해릴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다가진단 어. 네. 네. 30가지 문항을 준비해서 내가 치매에 어느 정도의 접근에 음... 있는지를 선생준비해주요 네. 문항.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문제가 걸리죠저작권 문제가 걸려있어서 거의 비슷한 다가진단 어. 그 문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제가 준비하도록 준비해보자. 하겠습니다. 네, 기다려주시오 네, 어, 아까 전에 잠시 얘기했지만, 네. 완벽한 치료제다 네. 응. 치료제는 지금 뭐 개발 중이긴 하죠?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2003년부터 쭉 개발을 해서 18개. 승인 실패를 겪고 어. 며칠 전에 승인을 얻은 신약이 있습니다. 어. 정말 희소식이죠. 그쵸. 이름은 에드헬름이라고 하는 이제 신약인데요. 음. 어, 이 에드헬름은 어, 아까 앞서서 말했던 그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는 베타아밀로이드를 제거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음. 약이고요. 제거를 한다고 라 한다면 어, 진행속도를 늦출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도 추가 임상 실험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남아있고 음. 국내에서도 오랜 임상실험 끝에서야 아마 건강보험으로 적용이 되거나 할것 음. 같아요. 이거 승인 과정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시즌에 코로나 백신도 네. 뭐 백신 만드는데 최소 4년, 5년 네,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니까 네, 네 맞습니다. 어. 근데 앞으로 최소 10년 정도는 임상실험을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에드헬름을 만든 제약회사에서 뭐라고 추가 처방을 붙였냐면 경도단계나 경도인 인지장애 단계 아주 초창기에 음. 초기에 약을 써야만 효과를 볼수 있다 음. 중한 상태에서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처방을 덧붙였다라고 하네요 근데 문제는 역시 비용입니다. 비용이 얼마나... 일단은 아직 시판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예상을 하는 게한 번, 두번 먹어서 끝나는 약이 아니고 지속적인 투약을 해야 되는데 1년에 한 연간 6천만 원에 달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6천만 원이요? 그러면 한 달에 500입니다. 이거는 감히 상상하기가 어려운 돈이기는 합니다. 금액이 진짜 너무 어머무시합니다. 음. 음. 그러면 이제 치료제까지 얘기를 좀 나눠봤고 이런 분들은 치매보험 꼭 필요하다 아, 네. 어, 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까 네 일단 뭐 여러 영상에서 치매보험이 필요 없다 이 사람은 꼭 가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뭐 단정 지워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거는 단정 지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시고 본인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 음, 음.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정신적인 노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신적인 노동을 하루 종일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면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무기력함으로 발전할 수 있고 어. 이게 어떤 정신적인 부분의 가성 치매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아. 어. 그리고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우울감과 수면 장애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어, 정말 놀랍게도 불안증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처방을 받으시는 분들보다 수면제 처방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고 얘기를 해요 음. 요즘 그렇게 이제 수면 장애를 많이 겪고 계신데 음, 수면 장애가 치매와 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제가 앞서서 여러 번 언급했던 베타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비정상적 단백질 이것들이 뇌에 축적이 된 것이 자는 동안에 해소가 된다고 해요 음. 뇌 자정작용에 의해서 어. 이 시간에 여러분이 자지 않으면 이 나쁜 단백질이 쌓이게 되겠죠 아, 규칙적으로 잠을 못 자는 것도 굉장히 치명사 네치명탄 아. 굉장한 치명탄입니다 잠을 주무셔야 됩니다 네, 이게 길게 자는 건 소용이 없고요 여러분 그... 짧게 자더라도 집중적으로. 집중적으로 자서 뇌가 쉬어야 돼요 아. 그리고 또 이런 분들 코골이 때문에 무호흡증 갖고 계신 분들 음. 무호흡증은 산소 공급이 또 차단이 또 되잖아요 네, 그래서 뇌의 어떤 영 영향을 주는 어떤 수면 습관이나 수면 장애는 치매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연구 보고에 의해서 나와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 요 약물 복용에 의한 치매는 보상하지 않겠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은 고지사항에 포함되지 않지만 차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가성 치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음, 이거 진짜 보험사에서 이거를 고지의무 추가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했는데 보험사분들은 이 부분을 다 생각하시고 생각. 하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넣어놨습니다. 정말 애매하게 어, <웃음> 애매하게 넣어놨어요 네. 어, 정확하게 고지할 수 있게 좀 해주시고 음. 이거 이렇게 팔아놓고서 나중에 또 분쟁가고 이러면 네. 소비자 피해는다 이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어. 설계사가 된다고 했다. 위반 아니다. 어, 이렇게 나중에 하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약간상 문제 있다. 네. 정확하게 네. 어, 확인하시고 고지하실 거 정확하게 고지하시고 음. 제가 요즘에 식단 조절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를 먼저 좀 할게요. 맛, 너무 많이 빠지어요 감사합니다. 네. 셀룰라이트가 많은 사람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59%가 높았다. 이런 실험 보고가 있었습니다. 셀룰라이트라고 하면 살 터짐 뭐 이거 아니에요? 네. 네 지방이 뭉친 걸 말하는데요. 특히 팔뚝에 살이 많았던 사람이 치매 발병률이 더 높았다라는 연구 오오. 보고가 있어요. 살은 목과 이제 머리 쪽으로 가는 이제 혈관이 지나가는 곳인데 오오. 이쪽에 셀룰라이트 때문에 혈행을 방해하면 혈류 속도가 늦어져서 이쪽으로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뇌에 손상이 올수 있다 뇌세포가 파괴될 수 있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서 내보내 혈액을 팔을 타고 뇌로 그렇죠? 전달이 되는데. 뇌로 일곱 전달이 되겠죠? 어. 응. 그런데 여기에 이제 셀러이트가 많으면. 네. 혈액을 제대로 못, 원활하게 네, 못 보내는. 네, 네. 아, 네. 그래서 굉장히 거기에 제가 충격을 받고 식단을 이제 조절하기 시작했고 또 하나의 보고는 저도 이제 50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어, 50세 이상의 여성의 그 치매 발병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두배 정도 높았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음. 이 50세 때 보통 여성분들이 갱년기라는 거를 좀 많이 겪으세요. 그런데 이갱년기를 겪으면서 호르몬의 여러가지 변화가 찾아옵니다. 특히 여성 호르몬이 굉장히 감소를 하게 돼요. 여성 호르몬이 감소되면 나쁜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부 비만이나 내장 비만 같은 것이 찾아올 수 있는데요. 이때 좋지 않은 콜레스테롤이 늘어나면 당연히 좋은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HDL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계란 노른자에 많이 있다고 하는 음. 예,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현저히 낮아진대요. 그러면 은 치매 발병할 확률이 높아서 음. 내장 비만이 있을 경우에도 치매 발병률이 높아진다라고 음. 하는 연구 보고도 제가 봐서 지금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합시다. <웃음>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이제 걱정하셔야 될 만한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음, 굉장히 많은데요. 치매에 대한 관심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연구 보고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난청이 있으면 위로 정보가 잘 전달이 되지 않아서 치매 확률이 높다. 어? 그 다음에 이를 상실하면, 어. 네, 씹는 기능이 원활하지 않아서 많이 씹고 하면은 이쪽에 있는 신경 활성도를 자극한대요. 어. 네, 그렇게 하면은 인지력이나 기억력을 담당하는 이 신경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는데, 씹지 를 못하면 이쪽에 일을 어. 상실했을 경우에는 뭐 1.5배가 높아지고 음. 그리고 틀리를 했을 경우에는 2.8배 정도가 높아지고 어. 이런 또 연구 보고가 있었어요. 이런 보고뿐만이 아니고 어쨌든 여성이 남성보다 1.2배 높고요. 어.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1.5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 혼자 사시는 분들이 2.4배가량 높다라는 보고가 있어요. 음. 분괴하실분분도 있는데 혼자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는 예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평소에 여러분들이 건강관리를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생활습관이 어떤지 내가 치매를 발병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아실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이거는 꼭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조합해보면 이런 거야. 혼자 사는 담배 피는 여성분은 네. 한1 0배 아 <웃음> 네, 아 그러네요. 아, 네 조심하세요. 그러네요. 네, 일단은 여성분들이 남성분에 비해서 몸이나 어떤 정신적인 부분을 활용하는 분분들이 조금 저는 더큰것 아, 같아요. 네. 이거는 뭐 남자 여자를 나눈다기보다 여성은 어쨌든 매달 생리라는 걸 하기 때문에 <웃음> 호르몬 변화를 계속, 네 돼요. 호르몬 변화를 계속 겪고 그리고 출산이라는 또 이슈가 있고요. 또 갱년기 때 폐경이라는 또 이슈가 음. 있죠. 여러 가지 이슈를 남성보다 더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 같고요. 어쨌든 본인이 가장 잘알것 같아요 음. 그래서 내가 아, 그러면은 내가 좀 이런 걸 많이 갖고 있는데 어, 난 철저하게 오늘부터 식단 관리하고 운동하고 해서 치맥 걸리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치맥보험 굳이 가입 안 하셔도 되겠죠 <웃음> 그런 자신이 없으시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되는 보험입니다 음. 음. 이게 종합적으로 이제 논문들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받아보면 이런 거 같아요 확실히 뇌 지속적인 자극을 음. 건강한 자극들을 어떻게 주느냐 가또 치매를 음. 예방할 수 있고 음. g r a 공급이 원활해야 된다. 어. 그래서 혈액, 혈관과 관련된 부분들을 깨끗하게 하고 음. 순환을 원활하게 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음. 그거를 막는 것들이 뭐 담배가 될 수도 있고 음. 그다음에 이런 호르몬 변화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어, 술, 술.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예방하시는 게 좋은데 반에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잘안 되시는 환경에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음. 그렇죠. 그런 분들은 치매 보험에 대해서 한번더 고려해 보실 네. 만하다. 요즘에 젊은 치매 환자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요. 어 전체 치매 환자의 10%에 육박할 정도로 그 초록이 치매라고 부릅니다 65세 이하의 젊은 치매를 근데 이 초록이 치매가 무서운 거는요 굉장히 급격하게 찾아오고 급격하게 진행합니다 한번 발병이 되면 은 정말 1년 만에 중증으로 가시는 분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급격하게 증상이 악화되는 것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초록이 치매를 겪으시는 분들의 연령이 한참 경제활동을 하셔야 되는 연령입니다 음... 근데 아직 국가적으로 초록이 치매 환자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네, 지금 생활 환경이란 이런 부분들이 내가 좀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음... 아직은 건강하고 할때 예방을 철저히 하시고 치매 보험 가입을 서두르시는 것도 팁이 될것 같습니다 발병 확률이 높으신 타켓들이 음... 점점점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그런 요인들을 감안하면 젊으신 분들도 이런 환경이 노출돼 있다면 치매 보험을 한 번씩 고려해 보실 만하다 음... 네 라고 말씀을 드릴 같습니다. 수 있을 것 같아요.